안 돼, 대나무야넌 <놀람> <놀람> 아직까지 문장에서 묻어내. 문하고 뭐, 빙의 <놀람> <놀람> 뭐냐? 있지, 있지. 있지, 있지.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미친놈. 무섭을 것시아 갔다 와, 귀여 오, 존나 무섭네, 씨. 야, 바닥 조심해라. 안 되니, 대나무가서. 안 돼, 대나무. 게무섭다어어어어어어어어메타어들이어게 <웃음> <씨. 웃음> 많대. 소리리야야아무슨리 소리야? 어..뭐야? 어, 무슨 고있어 무슨 야뭐 뭐냐? 수, 누구야? 아까 발자국 소리 났던 거 뭐야 이거? 뭐. 와씨 어디 비시는 스탠드 뭘 던지는 소리 같은데? 뭘 던지는 소리 같은데? 뭘 던지는 소리 같은 누구야? s t r 나가어디너네 아직까지 문장에서 못하냐? 문하고 뭐비기됐냐기 문하고, 문하고 기지배했냐 너? 문하고 기지배했어? 예 미안해요 여러분들 문하고 기지배했는가 문하고 계속 까집니다 열하고 계속 붙어있냐고 미친놈이. <웃음> 씨발 저 농성 그. 뭐 뭐. 진다이발 불켜지면 저된다 불켜지면 진짜 씨발 다저된다 된다, 불켜지면 저된다저된다저된다저된다다안깨졌다 <웃음> <웃음> 와.. 여기 문이 안 되니? 여기 힘들어게 해가지고.. 어디야 여기와 아.. 뭐야 위에.. 어, 여기 도에 지금 이 지금 옷 속에.. 어. 지금 문이 다들어왔지다 들어왔서 <웃음> 다다 뭐가.. 저희 힘들게 갈때 1위가 안될것 같은데 와 뭐야 이렇게 나온 것같아나 나도 에고 싶어 나 뒤에 가봐 뒤에 뭐있다 자, 들어와봐 가서 봐봐. 맞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있어, 아줌마 있어. 아마 있어, 니 장난 하네야 지금. 뭐야? 너 언제 죽었어? 너 언제 죽었냐고? 여기 원래 너가 있던 곳이야? 원래 너가 있던 곳이야? 대답을 해봐 어? 어디로 가?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우리 보고 따라오는 것같아 가보자. 어? 아줌마 저기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아줌마 있다. 아줌마 있다. 자, 여러분들. 아줌마가 오라간 대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가면서, 손짓을 하면서 갔는가. 우리를 부르는 것같아 웅뭅이 음, 소리에 뭔 말소리가 들린다 뭔 말소리야? 어디야? 이 말소리 뭐야? 와, 저거 어디야?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 자꾸 왜오라는거야뭐 때문에? 뭐 때문에? 땜에? 뭐 때문에 땜에? 뭐 땜에 오라는거야 뭐? 너 죽은지 언제 얼마나 됐고, 여기는 왜 있고, 뭐 때문에 오라는거고, 얘기해봐. 질문이 너무 많았나? 어떻게 죽었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그 아줌마가 얘기했던 말은 뭔 말이냐면 처음에 자기가 죽은 지가 며칠 안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죽었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통사고로 하고 죽었다 했거든. 근데 자기가 말을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가 3년 전에, 3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 자꾸 그 희한한 말을 자꾸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하고 자기가 죽었다 했거든 며칠 전에. 완전 어? 어, 뭐야 아줌마. 이게 쳐다보기가. 왜 쳐다봐.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는. 정신 이상하지 않았을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구신이 말한다고 해고 기신이 말한다 응? 방금 또내다가고 왔어 지금 가 왔어 지 얘기하니까.. 지 얘기하니까.. 지 얘기하니까 자꾸 내다 보네 여러분들 구신이라고 해가지고 구신을 해서 무조건 다 사실만 안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목소리> 와, 우선 데려가, 우선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 가도록 하죠 여 구독, 좋아요, 알람 아, 설정 부탁드려요.